강하다 기숙사 재밌겠다 뭐야 채형이 저랑 같으십니다 편지 뭐야 뭐야,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? 오케이. 뭐 시켜먹은 겁니까? 너무 느려. 독서실입니까? 항상 수고하십니다 어이 뭐야 어우 징그러 아, 이런거 좀 시키지 마라 왜 이렇게 해맑습니까 뒤부터입니다 뒤부터 갑자기 미끄러지과동보이 왜이렇게 넓어 왜이렇게 급해 야 거기서 빨래기다리면서 라면 먹으면 맛있겠습니다 쌍공기 좋습니다 바다냄새 좋습니다 이야. 옷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어우 나 이런사람 좋아 재질도 이거 좋고 이거. 덕분에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 어디 샀습니까? 저 나이 때 투미버스 보기 바빴는데 턱걸이 봉이 중량 벨트까지 걸려있네 시작부터 고 하다 숨차 할 건데, <웃음> 리 치가 왜 이렇게 깁 니까 아웃 파이팅 에 유리 하시 겠 습니다. 허리 나갑니다 고양이야 미안하다 산책하는데 내가 대신 싸갈게 그걸 왜또 머리 했습니까 당겨요 둘이 혈란하십니다 아. <웃음> 아야. 나중에 돈좀 많이 벌면 또한 i 따리 들고 오겠습니다. n <목소리> 분뭐 남산에 오리가 있 t t l e bit. I'm not a 아이씨가 만들었어요? i 네? 네, 왜요? 설날에 할짓 없어요? e 네? 설날에 할일 없어요? <목소리> 까지 가세요? 아우 <목소리> 까지 나이 서른 먹은 징그러운 남자들이 설날에 고향 안 가고 남산 가서 눈 오리 만들었습니다. 여기 들어와서 구경하시면 되고 새해 복 적당히 받으십시오.